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제 7강으로서 중간고사 관련해서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1강에서 제 6강까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교재 1.1 전기란 무엇인가 부터 1.4 자기화 전자유도까지 지난 시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더 나가지 않고, 어 지금 제가 그 중간고사를, 어 시험 문제를 작성을 했습니다만은, 그, 지금 저, 요 반은 지금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 시험 보는 방식보다는 이번 중간고사는, 어 오픈북, ]의 형태로 리포트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왜 왜 그러냐면 시험 보는 방식을 제가 좀 생각을 했는데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되면 어 일정 시간대에 책상에 앉아서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좀 해서 이번 중앙고사는 어 다른 교수님 의견도 좀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어, 리포트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 가지고 제가 그 학과장님하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했습니다만 어, 이번 중간고사는 오픈복 형태의 리포트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리포트 내용은 제가 어, 다음 시간 화요일 이전까지 어, 공지를 그 LMS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대표 학생하고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출 관련해서 일단은 뭐 전자문서로 아리한글이나 뭐 한글워드 같은 파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고 그 제출한 내용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앙고사이기 때문에 그 상반기 6개 강좌에서 진행한 내용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새로운 것을 아는 것보다는 지나간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장 1절 정기란 무엇인가 부터 자기와 전자 유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번 시간에는 정리를 하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압축을 하셔가지고 리포트에 이제 충실하게 기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제 충실하게 그 기재를 하셨는가에 따라서 제가 조금 평가를 좀 다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차에서 이제 1장 1절 전기랑 무엇인가 1장 2절 전류 전압 저항 1장 3절 전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전기란 무엇인가 는 전개 역사에 관련된 겁니다 전류 전압저항은 아무래도 이제 전기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1장 2절에 다 들어있죠 1장 3절 전지는 뭐좀 간단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전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1장 사절 자기와 전자유도는 아직 완전히 이제 끝을 내지는 못했는데 뭐 플레밍의 오른손 왼손 법칙 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에 대해서 설명만 좀 드렸는데 그런 내용들을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범위는, 예, 정기란 무엇인가부터, 1장 2절 전류 전압 저항, 1장 3절 전지, 1장 4절 자기와 전자 유도에 관련된 내용을 교재와 음, 필요하시면, 이제, PPT 자료를 참조하시어 정리를, 어, 하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부분적으로 제가 그 예제 문제도, 연습 문제도 좀, 이렇게, 프로 십사 이렇게, 레포트 이제 작성을 해, 주시길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교재 설명이었죠. 전기전자공학기론 자, 전기란 무엇인가 에서는 뭐 전기와 전자의 근원과 특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에 관련된 역사, 그리고 이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전기적 성질, 뭐 전기 발생에 따른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기 역사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 되는 그이 탈레스라는 그리스 철학자가 기원전 600년경에 이제 호방의 작은 물체가 부는 어, 현상을 보고 어, 호박을 문지를 때정전기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기초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44년에서 1603년 사이 영국의 길버트. 이제 뭐 기원전 600년에서 이제 초로0년까지는한 20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BC잖아요. 그죠 b c 거는 BC이고 요거는 AC니까 서로 다른 거죠. 예, 다릅니다. 그래서 1500년 뭐 더하기 600년 하면 2000년 정도 차이가 좀 있네요. 자석에 관하여라는 책을 출판을 해서 전기라는 용어를 최초로 소, 사용을 했다고 나옵니다. 1600년도에 들어서서 독일의 게리케라는 분이 어떤 물건을 문지르면 당기는 성질이 생긴다는 생각으로 실험을 시작해서 최초의 전기발생기를 발명을 했죠. 프랭클린 어, 어, 어, 독일의 게리케 라는 분이죠. 독일의 게리케. 지구 자석의 자기력선 관련해서 자기력선 이라는 말은 나중에 좀 나옵니다만 어, 이런 이제 전자기연 어, 문지르면 전기가 발생한다는 전기발생기에 관련돼서 게리케라는 분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1752년, 그러니까 18세기 중반에 미국의 플랭클린이라는 분이 이제 번개가 전기를 방전한다는 것을 증명을 했고, 번개를 구르면서 끌어내기 위해서 금속으로 만든 뾰족한 탑, 그러니까 피뢰침을 세우자고 제안을 해서 피뢰침이 발명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8세기 중반에 피뢰침이 발명되었다. 1785년, 그러니까 18세기 말경에 그죠 프랑스의 쿨롱이라는 분이 쿨롱의 법칙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두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적 힘은 두 전화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세사이단이 쿨롱은 그 쿨롱이라는 분의 이름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1785년 프랑스의 쿨롱은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쿨롱의 법칙으로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적 힘은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입니다. 1796년 18세기 말에 이탈리아의 볼타라는 분이 그죠. 볼타 전제라는 걸 발명을 했죠. 자, 이탈리아의 볼타라는 분이 그 볼타 전지를 발명을 했습니다 볼타 전지 그래서 볼타 전지는 처음 제가 그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시작할 때 1강 이었나요 2강 이었나요 그 숙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딱 했죠 그죠 2강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과부하 가 걸린다고 말씀들이 있어서 이제 숙제 부과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연속으로 전류 공급이 가능한 전지를 발명한 게 이분의 업적입니다. 이탈리아의 볼타라는 분이죠. 그리고 전압을 측정하는 단위인 볼트는 그 업적을 기려서 지어진 단위다. 볼타 전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발명한 볼타 전지라고 합니다. 물건 황산, 황산 용역에 구리 양극하고 아연 음극을 세우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두개 세워가지고, 정줄로 연결하고, 이게 램프를, 어, 전구를 달았습니다. 요게 이제 묽은 황산 용액입니다. 그래서 구리하고 아연 극을 세우고 연결하면 약 1V 정도 되는 기전력이 발생합니다. 자, 아연 쪽에서 구리 쪽으로 전화가 넘어가죠. 그죠? 넘어가서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이제 구리가 플러스 극이 되고 아연이 마이너스 극이 돼서 요렇게 이제 전류가 흐르, 흐르게 되는 거죠. 원래 내부적으로는 요렇게 전자가 이제 이동하는데 이동한 전자가 이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거죠. 그죠? 1820년 덴마크의 웨르스테드라는 분은 어, 자기 현상 때문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웨르스테드라는 분은 어, 볼타 전지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고 있다가 우연히 발견 했다고 합니다. 자기력의 존재를 어,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타 전제 양극을 잇는 철사에 강한 전류를 흘려보낼 때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철사 옆에 나란히 놓인 나침반이 철사의 방향하고는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놓여야 되는데 그죠? 좀 수직한 방향으로 수직한 방향으로 여기 이제 전선 방향이면 수직한 방향으로 그죠? 이렇게 ls극이 이, 나침반이 이, 이렇게 이제 정렬하는 것을 보고 그러고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자기력의 존재를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일반적으로 나침반은 남북을 향하는데 전류가 흐르는 구간에서만 나침반이 동서를 향하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후로도 이제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하셔가지고 그 자기력의 존재를 이분이 최초로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전류가 흐르면 자기력이 발생한다. 즉, 전기와 자기는 관계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 후보로부터는 뭐 계속 이 자기력의 정체를 밝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페르데이 법칙이라든지 뭐, 어, 플레밍의 오른손 왼손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웠는데 그 내용들이 이 자기력의 존재를 어 파악하고 난 뒤에 이루어진 연구 업적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자, 1820년 19세기 들어와서, 그죠? 프랑스의 앙페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오른나사의 법칙, 이제,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에 관한 법칙을 네, 이야기를 좀 했죠, 그죠? 그러면, 1827년 독일의 물리학자, 오음이라고 하는 분, 오음의 법칙, 여러분들 뭐, 자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1A의 전류가 흐르는 도체의 두점사이의 전압이 일볼되어 있대, 그두점사이의전기저항을1로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V는 IR이라고 하는 공식도 있었습니다만은 독일의 게르고 옴이라고 하는 분이 어옴의 법칙을 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19세기 초중반에 이제 페러데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 그 전기장과 자기장의 상호 유도 현상을 발명을 어, 설명을 좀 했습니다.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임의의 회로, 닫힌 회로에서 발생하는 유도기전적 크기가 폐회로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변화인 것 같다. 이건 이제 공식은 아직 제가 말씀을 좀안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난 시간 파워포인트에 작성음 하고 요거전 단계에서 설명을 좀 마무리했습니다. 1 8 4 2년 영국의 제임스 프레스코 주울이라고 하는 분, 주울이라고 하는 분은 그 열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셨죠. 열의 일당량이라고 하는데. 전기에 의한 동력의 능률 문제를 통해서, 통해서 전류의 발열 작용에 관한 법칙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후, 그로부터 그 이제 열과 일과의 관계를 연구를 했죠. 그래서 열하고 일은 깊은 관계가 있다. 즉 열의 일당량, 그러니까 열하고 일하고 얼마나 어, 대충 어, 열 얼마가 일얼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이분이 이제 정량화를 한 거죠. 줄이라고 하는 분이 그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19세기 중반에는 키르히오프라고 하는 분이 그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압 전류 법칙을 어, 설명을 했습니다. 어, 한 노드에 들어오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에 합과 같다 하는 전류 법칙하고 페헤로에서 어, 전지의 전압은 부하의 전압의 합과 같다. 그런 전압 법칙을 어, 발견을 한 분이 독일의 구스타프 키르히호프라고 하는 분입니다. 지금 뭐 앞에 그뭐 여러 가지 이제 웨르스테드 앙페르, 페러데이뭐 이런 이야기들 그렇죠? 어, 키르히호프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오옴 의옴뭐 이야기들을 전부 다 합쳐서 전자기학을 그 현대 전자기학의 기초를 완전히 이제 수학적으로 서, 확립을 하신 분이 맥설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전자기학의 기초를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방정식입니다. 현대 전자기학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기존의 패러데이 유도 법칙이라든지 쿨롱의 법칙 이런 것들을 수식으로 정리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학자들은 맥스웰 방정식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에디슨은 조금 더 다른 제 법칙을 발견한다든지 이런 건 아닌데 그렇죠? 세계적으로 이뭐 1,093개, 1,100개 가까이 특허를 가지고 있고 뭐 미국의 G, General Electric을 설립한 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인 학자였죠. 뭐 기술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76년 세계 최초로 뭐 민간연구소인 멜론파크 연구소를 세우고 발명을 했죠. 뭐 추공기라든지 자동발신기, 전화송신기, 뭐 발전기, 그러고 전등. 전등의 발명이 굉장히 예, 인상깊은 발명입니다. 인류의 예, 역사에 전등의 발명만큼 큰 영향을 미친 것도 많이 없습니다. 뭐 촛불 시대에서 그죠 완전히 이제 전등의 시대로 바뀐 거니까요. 그리고 전차, 그리고 발전소 건설, 영화 제작, 영화 추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뭐, 광물을 가려내는 방법, 시멘트 공업 개량 뭐, 엔진과 축전기, 뭐, 안한게 거의 없을 정도의 발명가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가장 빛나는 발명이 역시 이제 전등 발명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시대 경복궁 전체 전등이 전기화 들어온 역사가 있다. 경복궁 향원정에서 그런 역사가 있었다. 라고 이제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888년 독일의 헤르츠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전자기파를 만들어내는 장치를 가지고 무선을 에, 실증을 해 보인 거죠. 그죠? 장치를 가지고죠. 그래서 19세기는 뭐 전자기학의 이 발전 응용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이탈리아의 마르코니라고 하는 분이 무선 통신을 개발을 했죠. 그래서 마르코니의 무선 통신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온다고 생각하면 그죠? 휴대폰까지 발명이 된 겁니다. 19세기 초 미국의 플레밍이라는 분이 이제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 지난 시 했죠? 네?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마이클 파라데이가 발견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쉽게 이제 판단할 수 있도록 사람 손모양으로 표시한 거죠.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 FBI, FBE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죠? FBE는 기전력에 관련된 거고 FBI는 전자기력에 관련된 거죠. 그죠? 이런 식간에 했습니다. 그 다음 뭐 1907년 20세기 초에 드 포레스트라고 하는 분이 이제 상극 진공관을 발명을 했습니다. 여기 들고 있는 요거 죠 그래서 뭐 오디언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필라멘트, 플레이트, 그리드 뭐 필라멘트 그리드 사이에 플레이트 집어 넣어서 그죠. 이게 양극, 음극하고 이게 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전극이 진공 유리관에 둘러싸인 형태의 장치인데 뭐 트랜지스터죠 진공관. 전자 연결하면 약한 라디오 신호도 감지할 수 있는 감도 높은 수신 장치로 써있다 그래서 뭐 진공관 한개 선거는 일석라디오라고 옛날에 몇십 년 전에 과학잡지에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공관 트랜지스터는 굉장히 그 훌륭한 발명품이죠. 그래서 라디오를 대중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석라디오, 뭐 진공관 한개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한개 들어가 있는 그런 라디오들이 많이 나왔었죠. 라디오가, 이제, 진공관이 아무래도 이제, 그, 성국, 그, 전자폐가, 전자기파가 날아오면, 그, 특정 전자기파에 감응을 해가지고, 그 전자기파를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기능을 할 수가 있죠. 그걸 검파작용이라고 하는데, 볼륨을 달아서 돌리면, 많은 주파수에 따라가지고, 전압을 증폭하는 작용을 합니다. 어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전자 기파 중에서 내가 원하는 어, 채널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1916년 19세기 초엽에 그죠? 아, 20세기 초에 독일의 쇼트키라고 하는 분이 쇼트키 베리어 쇼트키 장벽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그 다이오드를 발명을 합니다. 다이오드 중에서 쇼트키 다이오드는 특히 저 유명하죠. 그다음뭐 트랜지스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0세기 중반에 미국의 바딘 브라텐 쇼클리라고 하는 분이 트랜지스터를 반도체로 발명을 합니다.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하게 되죠. 지금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트랜지스터가 이분들의 공로가 큽니다. 20세기 중엽에 되면 집적회로 r c 가 탄생을 하죠. 미국의 벨 연구소에서 포토리서 리소그라피 기술, 어, 여기 이제 핵심 기술입니다. 이거는 이제, 요런 자, 그, 뭡니까? 실리콘 웨이퍼, 웨이퍼라고 하죠. 그죠? 규소로 만든 실리콘 웨이퍼에 그 전자회로를 크게 만든 것을 이 뭐라고 합니까? 축소 카피하는 기술입니다. 축소 카피, 레이저를 가지고 축소 카피하는 기술인데 점점 이제 축소 카피가 크기가 작, 작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삼성전자에서 하는 게 나노 10나노 금방까지 지금 왔죠 그래서 뭐 5나노 3나노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TSMC 도 그렇고 그이 포토 리소그라피 장비를 가지고 그죠 포토 리소그라피 장비를 가지고 이 스테레오 리소그라피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만은이 리소그라피 장비를 가지고 이 복사하는 기, 기계 예, 실실콘웨이프에 그려야 되니까 그죠요 장비를 가지고 이제 5나노, 3나노를 만드는데 지금 수율 때문에 고생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들리는 소문으로는 포기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삼성전자가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10나노 금방에 가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빛이 사실은 그 빨간색 빛은 600나노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빛, 보통 이제 빛의 반파장 이 해상도 이거든요 그러니까 300나노 까지만 빨간색을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파장이 짧은 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뭐 펨토초 레이저 같은 것들을 쓰는데이 포토 리소그라피에 들어가는 레이저 장비 그리고 그걸 가지고 10나노 5나노 3나노와 같은 전자회로를 그릴 수 있는 기술이 에어 m 메이라고 하는 그 회사 네덜란드 회사가 그 기술을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죠 기계 한 대당 2500억 가량 한다고 합니다 1년에 뭐 많이 만들지도 못하는 것 같던데 지금 뭐 tsmc 나 삼성전자가 거의 주문을 독차지하고 있고 미국에서 최근에 그죠 그 트럼프 행정부 부터 바이든 행정부까지 중국에이 포토 리소 그라피 장비 팔지 마라 뭐 이렇게 딱돼 있는 거죠 그그그 그, 그, 그, 엑세, 뭐, 뭐, 레이저 장비입니다. 뭐, 그래서 이걸 EUV라고 보통 이야기, 뭐, 라고 하는데 이 장비를 중국에서 사지 못해서 지금 TSMC나 삼성전자의 기술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 그래서 중국의 집중해로 IC 반도체 생산 기술을 저지하려고 하는 거죠. 미국에서. 그죠? 어, 그 틈을 타서 이제 대만이나 한국에서, 어, 반도체 기술을 좀더 이제 높여가지고 중국과 거리를 좀멀릴수 있게 돼서 어떻게 보면, 어, 지금은 미국의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1971년도, 뭐, 비교적 최근이죠. 뭐, 50년 전이네요. 호프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인텔에서 이제 그4004 라고 하는 4비트 cpu 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마이크로 컴퓨터 중앙영산 처리 장치를 만드는 분이죠 마이크로 프로세서 지금은 64비트 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최초로 나온 마이크로 컴퓨터가 4비트 였습니다 그래서 인텔의 수속 디자이너의 어떤 호프 파긴 그리고 마사토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설계를 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들 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정리를 하시면 자 전교 역사 탈레스 로부터 길버트 게리케 프랭클린 뭐, 쿨롱, 볼타, 웰스테드, 앙페르, 페르데이, 쥬 뭐, 줄, 키리오프, 맥스웰, 그리고 이제 에디슨, 헤르츠, 마르코니, 플레밍 포레스트, 쇼트키, 뭐, 바딘, 브라텐, 쇼클리, 뭐, 그 다음 뭐, 집적회로 IC하고 호프라고 하는 분까지 이제 인텔의 수석 디자이너, 호프 박사 까지 왔습니다만은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교재에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어, 교재를 참조하셔 가지고 또는 뭐 인터넷 자료들을 참조하셔서 어, 전개 역사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까지 그 ppt 자료를 올릴 테니까 그 어, 요약을 하셔서 제출 하는 내용을 제가 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가이드를 제가 다음 시간까지 드릴 테니까 그 요약을 하셔서 과제 형태로 파일로 제출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간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험이 되다 보니까 너무 긴 기간을 드리기도좀 곤란하고 그렇다고 뭐 몇시간만에 작성하라고 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이 나면 일주일 범주로 그려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 대표 학생하고 한번 이야기를 좀해 보고 어~ 정리를 해서 어~ 다음 시간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